여러분 제가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며칠 전에 자기한테 이러한 이러한 사정인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라고 한다면 첩이 첩고를 못 본다나 할까요? 남들이 보면 어, 웃기다 할까봐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한다 라고 해요. 음, 잘못된 것인 걸 갖다가 알면서 고치는 것도 용기, 용기입니다. 어, 진리가 아닌 옳지가 못한 길은요 박수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래요. 자 오늘의 어, 오늘의 리딩 제목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해 어, 예, 죄송해요. 이 기다림의 끝은 희망일까요? 고문일까요? 어, 이게 기다리면 어,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희망적인 어떠한 끝이? 핑크빛 미래가 다시 펼쳐질지 아니면 그냥 이 기, 기다리면 나한테 희망 고문으로 남을 건지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뽑고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여자들은 왜 그래? 하 그래서 요즘 남자도 그렇더라. 응. 왜요? 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거. 예정을 응. 잊지 못해서 기다리잖아요. 응.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요? 라고 한다면요. 여자하고 남자는 달라요. 응. 뭐가 다르냐? 라고 한다면 이거 왜 다섯 장밖에 안뽑혔어 <웃음> 여섯 장씩 뽑았는데, 아이, 참. 암튼, 그냥 갈게요. 음,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요. 남자는요, 장악형이고요. 여자는 관계형이라라는 거야. 어, 남자는 사회적으로또 남자는 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음. 센 것들만이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뭐,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 어, 저기 뭐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는 음 지배하려는 거 강하게 군림하려는 것이 있다면 여자는 그 관계를 갖다 지키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많이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자들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 기다림의 미약으로 된게 아닌가? 왜 관계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럼 남자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 남자는 관계에서 리더 강하게 강하게 리더가 되고 싶은 게 남자고 그렇 굴림 아냐고 좋게 말하면 강한 리더고 나쁘게 말하면 굴림이지 폭군 연상군 뭐 그런 것처럼 그렇다 라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 치우고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도 힘들잖아 아 이게 반드시 희망으로 되돌아온 대로 보장이 없이 그냥 미래를 모르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복권 딱 사놓고 이 번호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고서 맞으면 어떻게 될 거란 우리가 꿈을 꾸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복권과 같은 거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여기는요 음 기로에 서있다 어 기로에 서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근 아, 진짜, 누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다리란 말한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과의 그런 사랑을, 나한테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진실된 사랑이다라는 거야. 난 너한테 진심을 줬다. 나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내려놓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음. 이게요 사랑도요 응. 내게 준게 있으면 본전 생각이 나 사랑도 기부엔 테이크거든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요 왜 기부엔 테이크인지 응. 마음이 내 마음에서 빠져 나갔잖아 그 허한 마음을 갖다가 채워야 된다라는 거지 무엇으로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여자는 관계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준 거에 대한 그, 피, 에, 보, 에, 피드백으로, 나도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걸 채우지 못했잖아. 그 채우지 못한 미련이 그, 어, 미련이 그 기다림이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 이 사람을 갖다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아요. 음, 지, 에, 그리고 그때는, 어, 그때는 여러분도 진심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조금 행동을 갖다가 음, 애매모호하게 하는 수도 있고 만약에 행동이 애매모호한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끔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간을 안봤거든 어. 간 없어, 직진. 어, 남자는 묵. 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치사게 찌내고 빠내고 이런 거 없어. 남자는 묵,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직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에 약해요. 그치? 직진하는 남자한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진이 좀 오래 가면 좋은데, 어느 정도 가다가 딴데로딴데또 나오니까, 사나이 아이가 저쪽으로 직진! 이렇게 되는 거지. <웃음> 좌로 직진 우로 직진 꺾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벙 쪘을 수도 있어 이게 뭐지? 아니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서 어디로 직진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요 음, 구조 자체가 자기는 직진이라 그러는데 직진할 곳이 많은 거지 음 뭐, 뭐, 말로는 싸나이 아이가? 뭐, 남자니까, 어, 열, 열개 집마다 하는 남자 없다고? 딱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열개 집마다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래도 자기가 한번 직진했으면, 거기에서 결론을 갖다가 얻어.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적에 딴 데로 얻어가는 거지. 아니, 왜 여기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딴 데로 가냐라는 거죠. 아, 소리 때문에 죄송해요. <웃음> 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게 참, 음, 건망증이. <웃음> 그냥 이어서 갈게요. 여기 혹시 연락 온데 있어요? 음, 아니면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이걸 연락이라 말할 수,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해요? 응,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연락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연락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연락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꼭 연락이라 해서 나한테 뭔가가 오, 온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은 그래도 나한테 어그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표시는 안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그래도뭐 대단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어...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도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응 어,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 세, 생각이 복잡하지? 음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이 참 기다리는데 힘들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요참음 양손에 떡을 잡고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어 연락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재수 추어는 있는 듯 한데 그 날개짓이 너무 희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려면 이렇게 확 익혀야지 이게 날개짓인데 이렇게 하니까 저게 날개짓이야라고 그러는 거지. 응 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 누구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 이, 이게, 이, 여러, 죄송해요.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보험 차원에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쪽이 안 되면 어 너한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놓치 않는 이유는 이쪽이 안돼일로라도 오겠다라고서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잘 되면 안 온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그쪽은 왜안 되는데요라고 한다면은 흠 여자가 애매해요. 어, 애매하다라는 거는. 음, 딱히, 이, 이 쪽도, 쌍, 이, 이 여자가, 어, 여자라고 할게요. 남자가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리딩하는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음, 이 여자가, 어, 양, 이 여자도 양다리인 것 같아, 요 어. 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사람도 양다리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 보험으로 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남자를 갖다 보험으로 들어놓은 거지 어, 그러니까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그 여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보험으로 들어놨는데 그 여자가 지금 옆에 두고 있는 그 사람도 어이 여자는 그 옆에 둔 남자의 보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 그, 뭐, 어떡하겠어. 이 사람, 저기, 만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안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 지금, 함께 하는 사람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보험이잖아. 응. 어, 보험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 내 맘에 안 들면. 음, 더 좋은 옵션이 나오면 갈아탈 수도 있는 게 보험이라는 라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었다 그래가지고 음조화를할 필요는 없어. 보험의 그 안에 내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딴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거냐 라는 거지. 너 어떡할 거니? 어,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왜? 왜? 그래서 여러분한테 날개씩 그렇게 막, 진짜, 적적인 날개짓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닥이다 말고, 파닥이다 말고, 제가 지금 나한테 날개짓을 한 건가? 그런, 그걸,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딱히 연락이라고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음. 뭐, 다 그렇게 쓰니까, 실제적으로 연락이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연락이라고 보기 힘든 애매한 연락 같은 거. 이게 연락 싶을 정도로 그런게 온 사람도 있을거라 라는 거지. 암튼 그래 이 여자하고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이 친구가 음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이상이 눈이 좀 높아 눈이 높기 때문에 음 어쩌면은 그런거 있잖아요. 그,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희망고무을할 수가 있지 어. 내가 어 마, 저기 막내 남자는 뭐너 뿐이야라든지 막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면 너랑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것 만약이잖아.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난 비움주의자 그러면은 뭐 닭쪽든 음, 개신세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뭐 저기 막 기준이야 그때 그때 바, 바뀌는 건데 나라법도 자꾸 바뀌잖아요. 이 저기 뭐야, 이 친구는요. 어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인간은 이 여자한테 채이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람도 힘들어요. 음.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니? 뿌린 대로 걷는 건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이 상대방 여자가 자기의 그 이이 이 상대방 여자는 자기의 가치겠느냐 이런 게 자기 안에서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어떻다 모호한 태도를 갖다가 자꾸 보여주니까 이게 남자들 갖다가 후리는 행동이지 뭐야 줄 것도 아니면서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은 쫙 연막은 그렇게 뿌려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1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힘들어 죽겠지 이 사람 성격에 이러면 되게 힘들지 않겠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났지 음 되게 힘든 사람을 만났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꾸 희망을 주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네. 어. 계속 희망을 주네. 야 고수다. 어. 무림 고수가 여기서도 있었네. 와 고수 많은 세상이야. 그냥 솔직히 배울 만은 해요. 어. 아이왜 이, 그런 지 알겠다. 음, 왜 그런 지 알겠다. 왜요라고 하면은 진짜 난연이네. 음, 여러분, 저기, 막, 될수 있으면은, 음, 그냥,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음, 난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난 솔직히, 어, 그냥,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더라도 어, 기다리더라도 내할 일은 하고 내그 뭐지 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사람만 저기 하지 말고 왜 그런데요? 그면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야.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래. 음, 경중의 차이지. 경중의 차이지. 그왜 그러냐? 라면 남자들도요. 솔직히 우리 여자들이 꼬시기 힘든 여자들 많잖아요 남자들도 자기가 꼬신다고 해갖고 다 된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왜냐면 열번들이된다고열번다 성공을 하면은 어, 그렇게 성공률이 좋으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보험을 항상 들어둔다 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그런 사람도 있지 어, 그렇지만, 보험을 들어준다라는 거요. 예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라는 거지. 빵도 먹어야 되지. 주로 밥이 주식이지만. 암튼, 이 여자가 난년이다. 왜 난년이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이 사람을 갖다가 메어놓는 것 같아요. 멀어질만 하면. 어, 그치. 그, 그걸로 믿기로 해가지고, 어, 다리 한번싹 훑고. <웃음> 어, 또 멀어질만하면 저 이쪽 한번 훑어주고막 이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거예왜그러냐라면 이게 여우짓하고 앉아있다는 걸 알기는 알아 알기는 하는데 그 여우짓이 너무 감미로운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여우짓 플러스 거기에 돈이 개입이 돼요 이 여자가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 이 여자는요 이, 이 사람한테 오질 않아요. 웬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이 사람은요 이 여자의 노리개일 뿐이야. 가정이 있는데 오겠어요? 안 오지. 자기 남편 돈잘 버는데. 음. 그냥 어, 남편이 돈을 잘 버면 어떻게 돼요? 바쁘잖아. 어, 밤이 외롭잖아. 그러니까 노리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생각 많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음, 그냥 내 인생 찾아 나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이 사람이 과연 개과천선을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훨씬 낫는데, 여기서 보면. 카드상 여기는요, 남자보다 여자 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여복은 있나 봐. 대체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어, 저게 레벨이 높은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아깝지 않겠는가? 어, 여러분이 아까워요. 이 사람은, 음, 당분간은, 어, 돌아오기 좀 힘들지. 근데 돌아오려고 참 그런 식으로 폼을 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어, 이쪽하고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어쩌면 깨달은 사람들은, 아, 얘 철수해야겠나. 슬슬, 그지 보따리 싸는 사람도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사정이 이르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 가서 누구를 또 사귄다는 것도 그렇고, 어, 저기, 막, 그냥 저는 기다릴래요? 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겠는가. 그럼 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은, 험이라고 했잖아. 응, 어, 왔다 갔다 하겠지.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딱, 꼭, 그 바람을 피워야지 해서 바람을 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구력이나 인내심이나 끈기가 딸려가지고요, 쉬 질리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좀더 색다른 걸 갖고 조금 재미를 갖다가 추구한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딱딱히 돈 많은 여자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재미 이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아,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희망이냐 고문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고문 쪽에 가깝지 음~ 왜 그러냐라면은 계속 어~ 온다 하더라도 또갈수 있는 사람이니까 머무르지 않아요. 음, 머무르는 듯 하다가도 떠나고 머무르듯 는 하다가도 떠나고 그럴 수 있겠다라니까 그러니까 고문 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뭐왜 음, 그러는데요? 라고여 기다리는 기 사람이 꽤 돼서 하는 소리예요 어, 그래도 기다리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암튼 음, 어, 그렇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리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은 희망일까요 고문일까요 어디 봅시다 희망일지 고문일지 아하. 저기 마뭐 저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띄고서 어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소중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객관성을 띄고서 이 사람하고 한번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겠다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격이, 음, 숨기는 타입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처음부터 나 양다리 할래 뭐 이러진 않겠지. 나 양다리 할래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양다리 아니면은 여자, 여러분들 몰래 바람을 폈다 하더라도, 들킨 들켰다라고 한다면, 그래 하고 쉽게 인정할 사람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 그 뭐, 어차피 너하고 나 연애하는 거 아니냐. 연애, 연애했을 적에, 어, 싫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어, 선택지를, 선택을 갖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내가 너한테 얽매여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냐. 어, 결혼,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오픈마인드야? 참. 만약에 지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얘는 아마 입에다 개거품 물고 뒤로, 허, 어, 혈압 올라가고 뒷목 잡고 쓰러질걸? 그렇지만, 이게 자기 일이다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어떤 여우 하나가 붙어 있어. 그 여우가 다 조정을 하고서 응, 그냥 저기만 쪽쪽쪽쪽 핏 빨아 먹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응. 내, 내가 봤을 적에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 아니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음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는 이 사람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 내 인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놔야 되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고쳤을 수 있는 놈인지 아니면 음 아니면 버려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제 결정을 갖다가 내리려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음, 이 사람은 그냥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이에요. 어, 근데 왜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기다린다기보다는 여기는...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버려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버리기 전에 그래도 한번은 이 사람이 개가 천선 할수 있는지 그거 갖다가 타진을 어, 진맥을 좀찍 해보는거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게 고쳐질건지 음. 여러분도 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우한테 걸렸다는 거? 어, 그럴 것 같아. 그럼, 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옛말에 그게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음, 고쳐 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그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손때가 묻은 거, 여러분들의 그 사람 그때는 애정, 어, 애정이 깊어요. 그그 그 반면에 이 사람은 좀 아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그런 거 같아.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지. 그런 그런 뭐 정인이 보니 그런 거다쓸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어. 뭐 정들이면 뭐하냐 헤어지면 끝인데 뭐 이런 마인드? 응 정들이면 어차피 헤어지면 끝이지 어, 어 저기 막 사람이 어떻게 질릴 때까지 살아 어 그건 아니잖아 야 그렇게 질릴 때까지 살면은 황혼이 연혼이니 뭐니 그런게 왜 있겠어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 자기 필요할 때까지만 돈을 벌어다 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어 돈을 안 벌어다 줘봐 돈안 벌어다 주고 맨날 폭 저기 막뭐 뭐, 백수 건다 백수 건달에다가 응? 때리고 욕해봐 당장 헤어질 거 아니야 여자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쥐뿔도 없으면서. 뭐 어쩌겠어. 근데 이 남자가 이런, 이런 것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다고 너무 기죽어 있어도 남자, 남자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기, 막이사람이야 음. 아, 이 사람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살짝 잠수 타고 있는 건 있어요. 도, 돈이 없으니까 잠 한짝 잠수, 잠수 탄건 있을 수 있겠는데. 음, 그래도 곧 죽어도 어, 저기 막 자기가 없는 티는 그렇게 내지는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없 없는 티를 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아, 아 나돈 없어. 그런데 진짜 없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근데 아,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뭐 없다 없어도 돈을 워낙 잘 쓰는 사람이라 어, 돈을 워낙 잘 써요. 근데 이 사람이야 지금 공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하고는 좀안 돼요. 어, 왜안 되냐라고 한다면은 둘중 하나야 뭐. 그리고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상처를 갖다가 주문 줬지, 지가 상처를 잘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의 구조 있잖아요. 마음의 구조가 누구한테 그렇게 깊은 정을, 누굴 잘 믿지도 않아. 그럼, 누굴 믿는데요? 라면, 자신을 믿지. 자신을 믿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치면 쳤지, 어, 저기, 어디 가서 사기당할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공들이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한테 조금 실망을 한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그 여자, 들의 착각인 거 있잖아. 어, 나만이 이 사람의 최고의 연인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남자의 마음에는요 방이 많아. 어, 방이 물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 자기의 여건상 방을 많이 어 가질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 어, 방을 갖다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방이야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한테. 남자들 입장에선 그렇다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장악형이잖아. 장악형이니까 많이 장악할수록 좋다라는 거지. 남자 입장에선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그거 그거 있잖아요. 어, 내가, 내가 이렇게 난놈이야라는 진짜 솔직히 지불도 없으면서 방만만은 뭐해? 방에다 학고방어인데 손바닥만 해? 어. 막 진짜 비세고막 추워 그, 그 방에 들어가 있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 방도 방 나름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뭐 대단한 방을 갖고서 어. 저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왜 이러는지 몰라. 남자들은 주제 파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주제 아는 사람 몇안 돼. 음. 다 자기는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큰 소리 하잖아. 라면, 라면 밖에 못 그릴 정도로, 어, 저기, 하면서도 자기 다 세다고 다니는, 응, 족속들이 누구야? 어, 남자라는 거 미안해요, 남성 여러분. 물론, 안 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 방이 많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야, 방이 많은 사람들. 어, 그렇다 칩시다, 자. 음, 암튼, 어, 저기, 마, 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따른다지만 수요가 없는데도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요. 어쩌면은 진지한 얘기를 단어를 기회는 올수 있어요.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음, 기대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 희망찬 내일을 의미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해 언제든지 변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떠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오히려 대화를 안 나눈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이요 연애 초창기 때는요 진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아 그래 오빠만 믿어 아 그래 아이야 너 저기 막못 뭐, 갖고 싶어 오빠, 나, 저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꽃무늬 드레스가 이쁜데, 나 그거 사주면 안 돼? 야, 구두까지 사. 아 원피스 하나 갖고 되겠어? 뭐, 이런, 이런, 어,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끝나는 마당이나, 어, 이제는 내가 얘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어, 버려도 되는 카드다? 어, 그렇게 생각했던 어떻게 해요? 그쵸, 본, 본연의 그런 캐릭터가 딱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본연의 캐릭터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라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간이 크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어, 딴데또 누가 있어. 어, 딴데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요, 성격상요, 어, 여러분들은 좀, 음, 그, 성격상, 이,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거는 잘안 돼. 어, 뭐, 진짜, 그 작정하고 여우짓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어, 내가 조금 더 다소곳하고 좀 여성스러운 부모는 갖다가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막 대놓고 내 성격이 아닌데 진짜 집안에서 막 껌짝짝 씻고 깻잎머리하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진짜 요조숙녀한 척 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양면성을 지니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요, 양면성을 지니지 않았겠는가. 이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요, 지절났다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요, 딱한 가지 결정적인, 어, 결정적인 게 있어. 그 결정적인 게 뭐냐라면, 이 결정적으로 인연의 실패를 이기는 건 너무 경솔하다라는 거예요. 어, 경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요, 뒤를 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 왜 그러냐라고. 이때 거는 그렇게도 됐었지. 어, 그지만 갈수록 그게 쉬워지겠냐?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져.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걸 몰라.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그럴 거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참, 저 아직 안 죽었어요? 밖에 나가 어, 여자들이 저한테, 어, 다, 어, 지려야 지려. 어,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레벨 봐봐. 어, 지리는 사람들이 레벨을 봐봐. 레벨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한테 지린다 그러면 그렇면 오케이지. 어, 봐봐. 다다 다 이상하게 생겼구만. 어, 다 이상한 여자들만 있잖아. 근데 그게 그런 인기가 그게 대다. 그것도 또 어디 가서는. 다 이상한 여자들은 아니지. 그래 절대로 그런 말은 안하지. 그곧죽어도 자기 체면은 살리고 봐야 될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야. 믿, 믿을 게 못돼. 음. 지금, 이 사람은요, 굉장히 호기심 가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어떠한 대화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회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이 진짜, 지가 뭐가, 뭐라도 된것 마냥 비수를 갖다 팍팍 꼽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난 솔직히, 음, 안 기다렸으면 좋겠네. 어, 안 기다렸으면 좋겠네. 근데 그게 사람이 뜻대로 되나. 뜻대로 되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연미는 음, 연미는.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존중해 줄때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나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어떤 걸 갖다가 존중해 줬을 때 연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존중을 하냐 안 하냐 어. 말이라고 다 한다는 건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 극한 상처를 갖다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냥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말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그냥 오면 좋은 거고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오케이.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할 일을 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이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해보자 이런 말을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나 남자들 남자하고 여자는 조금 달라요. 남자는요, 어, 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심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도 면밀한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어떠한 희망 고문을 갖다가 계속 할 거예요. 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근데 결국은 안 오지. 어. 그러면서 나중엔 아예 저기 나차딱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 나차단돼서나 차단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말, 말을 갖다가 되게 못돼 처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스크라치를 팍 빵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공들이는 사람이 너무 너무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응. 근데 이 사람하고 과연 될까? 응. 과연 될까? 왜요?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응. 뭐 엄카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쥐불도 없어도 되게 있는 척하고 여자들한테 돈을 잘 쓰니까 일. 일단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밑바닥까지 안다라고 하면, 과연 그때도 이, 이, 이 여자가, 이, 그럴까? I don't think so. 나는 안 그렇지. 라고 싶어요. 음. 암튼, 지금, 너, 공을 열심히 들이고 있고, 이 여자를 파고 있는 상태라, 될수 있으면은, 대화는 좀안 하는 게 좋고, 오면 그냥 내버려둬봐요. 음, 올 놈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안해도 올 것이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올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다시 온다라는 거야 왜 나이를 먹으면 좀 뻔뻔해져 어, 안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은안 오면 딴 사람하고 있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해서 딴 사람하고 있는데 뭐 손목 잡고 끌고 와? 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희망에서 좀 놓였으면 좋겠어요. 어, 놓였으면 좋겠다. 그냥 오면 좋고 안 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기다리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다가 진짜 너무너무 두려가지고이 사람을 기다리는 건 나는 반댈세. 빙 반대 이 결혼 이 결혼 반댈세 나는 아무튼. <웃음> 에, 그래도 정이 기다리고 싶다면 어, 연락은 하지 말고 올 때까지 기다려봐라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음, 글쎄 이 여자하고 나갈이 되면 나갈이 되고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남자의 경우 이 남자하고 나갈이 됐는데 다른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면 올 수도 있지 어,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정이 안 되면, 뭐 해? 뭐, 이런 식으로도 올 수도 있지.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 이, 이 사람 공 드리고 있는 사람 있다고. 음 이, 그, 마, 저는 왔는데요. 하면은 공 드리고 있는 사람하고 끝났나 보지, 뭐. 암튼,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희망 고문. 음, 그만 어, 저기, 마, 뭐, 희망 고문이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건 고문이에요. 음.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들어, 에, 리딩에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1시 34분이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늦게 리딩을 하냐고. 제가 너무 낮에 피곤하고 잠시 한 시간만 눈 붙이고 한다라고 했는데 6 시간을 자버린 거 있죠. 눈 뜨니까 밤인 거야. 내가, 나 지금, 내가 지금, 그,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눈을 딱떠는데 갑자기 깜깜하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날에 살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웃음> 이러셨더이 벅.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이제 또 졸려요 빨리 리딩 끝나고 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웃음> 리딩은 제가 또 디테일하게 하죠 졸려요 음. 자 오늘의 리딩 어, 이 기다림의 끝은 희망일까요 고문일까요 참 까까 음. 잠수 탔죠 그 사람 음어 여기는 참 그렇다. 끝난 것 같은데, 잠수 타고? 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이유를 잘 모르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말을 제대로 해줬어야 알겠지. 그냥 이 사람 잠수 타버렸네? 왜 그럴까?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잠수 타기 전에 어떠한 조짐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음. 초짐이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으흠, 이게 뭘까요? 흠,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냐고요 좀 느낌이 온게 있어서 그래 느낌이 온게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 빌려 달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안 빌려주니까 갑자기 잠수 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뭐다 알겠습니까 음. 아무튼, 여러분한테, 음, 뭔가를 갖다가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 그걸 갖다가 안 들어줬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래? 어, 하고서 잠수 탔을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음,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어. 돈이 얼마큼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금 돈에 대해서 좀 규모가 없지 않나 어. 그냥 흥청망청 아니면 뭐 술병 나갖고 어디 찌그러져 있겠지 어. 찌그러져 있겠다 언연하고 하룻밤 자빠져 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너무 한심한가요 이 사람이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둘중 하나다 라는 거야 그게 뭐냐 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음, 수, 술 마시고, 진짜, 어, 언연하고 자빠져 자고 있던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갖고 방콕을 하던가, 어, 둘중 하나 같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그,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좀 하다 보면 안 되고. 야, 내 능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응. 어.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알아보질 않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적을할수 있겠어 아 그래서 속상해서 술 마셨어 술 마시는 이유가 5만6천 가지야 5만6천 가지 어, 아이고 그 이유를 갖다가 다 되는 어. 대고 앉아있사에 일을 하면 되겠네. 아무튼 돈도 없어갖고, 지금, 저 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요. 어, 돈 하나도 없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어, 큰 소리는, 큰 소리도 이제는 치기도 귀찮지, 어, 치기도 귀찮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요. 소귀의 경일 께요 소귀의 경일 그러면 소귀가 음매라도 하겠어. 왜? 그만해. 라고 하겠어. 얘는 이게 뭔지. 잠수 탔다. 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한테 술 마시게 돈좀 줘봐. 그랬어요. 음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이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 되는 일도 없고 주변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딱그그 그, 그, 소, 이 코에다가 그 콧들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려고 그러면 탁 잡아당겨. 뭐 하려면 탁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 자체가, 음, 이 사람은 돈을 벌기에는, 어, 조금, 이 사람은 직업 선택이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못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기의 실력을 갖다가 발휘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적성 맞게 저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코로나 시대고, 아이고, 코로나 시대고, 음, 아무래도 일자리가 요즘 같은 세계는 좀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자체가 좀큰 소리는 치기는 쳐도 조금 이 사람은 약간 우울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게 있고 그래고 지금 뭐 저기 막뭐 갑자기 갑자기 잠수 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잘 모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잘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어, 그냥 저기 막 어쩌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짜 불락했을 수도 있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좀 자기가 좀 얘기 좀 해보자.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 확 불락시켜 버릴 수도 있지. 어, 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 한다 라고 봐 되는 일도 없고 음, 세상이 나, 나를 나 갖다가 아무리 내가 음, 재주가 많으면 뭐야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 자기가 재주가 되게 많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지고서 남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고 진짜 잘난 사람 같으면 자기 의 스킬을 갖다가 음, 저기 막 개발을 했겠지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자기를 갖다가 그 제대로 된 인재로 대답해 주지 않다. 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일이 있으면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해도 돼야 되는데. 참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 어, 여러분도 어쩌면 강제 이별을 갖다가 강제 이별? 아니지 뜻모를 이별이지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아 걔가 저기막 시절을 잘 만났으면 그래도 뭐저기막 나름 큰 소리를 치고 살았을 텐데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이 그래도 잘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 뭐, 어,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괜찮았지. 근데 그게 좀, 그래,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주변 사람 눈치도 있고, 어, 주변 사람 눈치도 있고, 사람은 요사회 동물이잖아요. 내가 주변을 갖다가 신경 안쓸 수, 어, 안 쓰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야. 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어떤 연락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둘중하나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뭐헤어 썼다라고 하더라도 1절 뭐 주변에다가 말 안하고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아 속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그 중용이라 그러죠 어 중용 여러분의 그냥 그 저걸 갖다 지키고 가는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 내가 이런걸 갖다가 아는걸 갖다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음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는요 음. 나중에 제외될 확률이 그래도 다른 카드보다는 조금 높아요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잠수 탔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차단했다 어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차단을 풀 수도 있어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보통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차단을 갖다가 바로바로 하지는 않아 응. 왜, 그러,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게 좀 심리적인 거거든요. 심리 같은 거고, 진짜 정남미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별로, 진짜 정남미가 떨어져서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만, 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의미 없으니까 내버려둔다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이, 이 사람이 정말 좋았다거나, 어,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어 그렇게 딱 차단을 해놓는 거지.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러기 때문에 차단할 차단을 딱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차단을 풀 확률이 있다 없다? 그쵸. 차단을 풀 확률이 꽤상꽤 꽤 높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자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개 음, 중에는 개 <웃음> 중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음, 어디요? 라고 하면 깜빡 <웃음> 깜빡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음. 근데 뭐 다야 그래다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응, 극소수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응. 그렇지만 뭐 대체적으로는요 깜빵이 만약 진짜 실질적인 깜빵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동굴 자기 동굴에다 자기를 갖다가 가뒀다 그래야 되나 응. 여러분들을 갖다가 궁금해하는 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가끔씩 차단을 풀고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응. 여러분들이 모를 적에 근데 왜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요 음,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 느낌이 나요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 느낌도 나고 어 근데 여기다가 돈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건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다 그냥 자기가 몸으로 어디 들어가서 때우든지 뭐 어떻게 해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지 음. 여기는 이거 잘못하면은 음,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잘 잘라낼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련을 조금 보일 거거든요. 음. 여기는 이거는 누구한테 도움을 갖다가 바라면 안 돼. 스스로 해쳐 나와야지. 스스로 해쳐 나오고. 그리고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음. 이 저기마. 이게 어디 저기마. 이게 관제가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뭐 합의를 보든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를 하던지 기간을 갖다가 줄 텐데 어쩌면 여러분한테 어 뭐야 돈을 빌려 달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싫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거지 암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난 솔직히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빌려줘갖고 잠수를 탔다면은 그거는 노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뭐야 돈을 갖다가안 빌려줬다고 잠수 탔던 건 노야. 음. 근데, 이 상황에 골치가 펴서 잔소 끝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케이, 조금 기다려 봐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응.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의 진짜 관제에 걸린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관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이성문제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여기는 참 그렇다 왜냐면 이성문제라고 하기에는요 뭔가 카드가 적어 응. 카드가 적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공급횡령 같은 거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 어디 두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응. 저기 막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스스로 해결하게 냅두세요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남편이면 어떻게 하면 도와야지 근데 남편이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남편이 아닌데도 도와준다 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사람은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야 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한테 헌신을 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을 갖, 에, 여,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잠시 라고 차단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 남편이 아니면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은 희망일까요? 고문일까요? 라고 한다면 은 음, 막막하네요. 뭐 막막해. 언제까지 너를 갖다가 참아줘야 돼. 음,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여기는 기다려야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 참 바람 같은 사람이다. 어, 아, 왔다가 한 번씩 마음을 휘저놓고 가고, 왔다가, 마음을 한 번씩 휘저놓고 가고,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기다려야지. 이 저기, 뭐,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여기는요, 속궁합이 잘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내님은 어디 있나? 뭐막 그런 거지.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요, 워낙 좋아해요. 뭘 좋아해? 여자를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행위들을 좋아해. 음. 그러기 때문에 제가요, 할 만큼은 했,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할 만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어. 그 저기 막 한국 사람들이 그그밥 좋아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 어.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테이크가 맛있고 뭐 빵이 맛있고 라도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그 관계를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음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품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아서 그러냐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어, 좀 애매한 게그 행위를 좋아한다니까.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못 내려놓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바람핀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게 이게 바람이 아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하고 맺는다 나고는 걸다 바람으로 정의하잖아요. 어, 그 사정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렇게 보면 이건 바람이 맞아요. 바람이 맞지만, 이 사람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어, 그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어쩌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 그, 그냥, 진짜 그,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외에도 다른 사람을 품에 안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해왜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음,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리 하겠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희망인지 여긴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짜 기다리면 나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거는 조금 미지수다 왜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참 애매하네 어디다 갔다 속 시원하게 말도 할수 없을 것 같아 그쵸 네. 내 사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나는 이걸 기다려요 라고 한다면은 아 이게 어디가 그런 거예요? 자업자득이지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해말 어, 못한다 라는 거야 음둘중 하나야 음. 진짜 그게 좋아서 그런 어, 저기 그, 진짜 그 어떠한 그 육체적인 관계가 좋아서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 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인할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일 수도 있고 어, 그러면은 어느 쪽인가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유부남인 경우보다는 어,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더 좋아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겠다. 어, 육체적인 관계를 좋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참기 어려울 텐데. 아무리 이걸 갖다가 이거 이해해 줄수 있어요? 어, 이거 참기 어려운데.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제가요. 솔직히 그 사람이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요. 어, 나무토막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어, 나무토막이고, 조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갖다가 맞춰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솔직히, 어, 정상적이고, 어, 조금 좀 수동적인 데가, 저는 좀 수동적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밖에 나가서 뭐, 나아니 다른 사람을 안는 걸 갖다가 막을 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나무 토막이고 젓가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유연성이 1도 없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갖다가 참 참는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응? 그도 어떻게 라든지 서로가 맞춰 나가야지 내가 아무 그그 우리는 성인이잖아 어, 자기 감정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싶어요 어.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이런 걸왜그러냐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갖다가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고스란히 갖고 있겠다라고 봐.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알기도 알아요.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쩌면 심한 고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사람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 외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는 간간히 내려놓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별로. 어, 그냥 이 사람의 말뿐이고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살석근 정을 갖다 크게 생각하거든. 응.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진짜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 옛날 무슨 노래 있잖아, 뭐 철석같이 믿었었는데라 그게 있어요. 그런 그참 여러분들 진짜 철석같이 믿었다. 근데 믿을 게 따로 있지. 남자 말은 믿을 수 없어. 왜 그러냐라고 나 아닌 다른 여자를 갖다가 안고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할줄 어떻게 알고 왜 그런데요라고 좋아하는 건 맞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그럴 수 있나요? 없어.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거를 갖다가 하나 매달 그거에 하나 매달리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그래 나를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다니까. 어. 그냥 그 나를 갖다가 좋아했었다는 거에 대한 그 위로 위로를 갖다가 받을 뿐이지 진짜로 진짜로 내나 나 없이 못 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나를 너무 너무 아낀다라고 하면은요 음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에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요 자꾸 집착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집착이 있다라고 봐요 집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 줄 알겠다 아, 상남자스럽네 아, 근데 그거는 어제까지나 허울이고 가면인 것이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 그, 그,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계속 주지 않겠는가. 어, 여러분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밥 주고,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밥한끼 주고, 죽을 것 같으면, 어, 이리 와 하면서 한번 안아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아닌 거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자면 잘수록 더 내려놓기 힘들어요. 어. 여자는 그 사람, 자고 나서 더 마음이 깊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 음, 그리고 자면 잘수록 점점점점 점점 더 속공업도 더잘 맞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기가 힘든 거 아닌가? 어난 그렇게 보는데 음, 내려놔야 되는데도 자꾸 이게 내려놀라 그러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또 보고 싶음이 꿈틀거리고 내려놀라고 그러면 보고 싶음이 꿈틀거리고 이 사람들 여러분이 어저기막어 그 축을 많아만 한, 한 번씩 밥을 주고 죽을 많아만 한, 한 번씩 밥을 주고 그걸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병신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런 거 같은데? 뭘어쩌겠냐 솔직히 저는요 이거는요 희망 고문이다라고 생각을 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아니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름을 두고 떠나요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 곧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결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청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몰래, 저기, 막,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미 마음을 갖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았나요? 라고 한다면은, 남자잖아. 음, 나, 만약에 남성분들이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드로 하나씩 더 둔다 라는 그런 거음 요즘에 그런 거많다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공개할 수도 없잖아요 공개 못해 이걸 어디 가서 공개, 공개했다가는 비난을 받지 지네들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잖아 음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그이 서론에서도 말했지만은요 어, 이 내가 누군가가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품에 안거나 품에 앵기거나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내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도덕이라는 그 관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음. 아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아닌 거 알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저기, 이 사람 여러분한테 안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계속 이 관계를 갖다 유지한다라고, 그러면은요, 계속 이렇게 밖에 될수 없다. 언젠가는 이 사람은 내려놓을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사람과 깨, 어, 저기, 막,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 계속하면 지금 있는 사람하고 깨지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한테 위협이 닥친다. 여러분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내려놓을 거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는 희망고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아깝다. 왜, 설마 그럴까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남자요? 남자가 단순하다? 아그 저기만. 과추가 단순한 거지? 아, 머리, 머리, 머릿 대가리, 대갈, 대가리 굴리는 건, 진짜, 아무리 내가, 그, 뭐, 밤에 나한테 너, 내 사랑을 너 뿌리고, 어, 너하고 너무 잘 맞아, 그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래. 어. 그러니까 그 말은 믿지 마라, 라는 거야. 아, 그, 여기다 카메라를 쳤어. 믿지 마라, 왜? 그렇게 말아야 한 번이라도 더안할수 있지. 이게 남자들의 본심이라니까. 어. 선생님 전 남자인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어.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나를 두고서 단 사람 품에 안기는데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냐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저 구워 삶아 놔야지 그래 그래도 나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갖다가 들들 붙을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어 응.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은 나를 방어를 하지 그 상대방을 갖다가 방어하려고 뭐 그렇게 잔다르크가 이상상이 그렇게 많어 아니지.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희망일까요? 고문일까요? 한다면, 고문 쪽에 가깝지 않겠어요? 90%가 고문이지 않겠나. 음. 암튼, 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음, 기다림, 기다리는 것도요. 솔직히 그래. 기다리기 싫어도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 이 사람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결국은 뽑아내지 못하고서 내가 뽑아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 가차없이 버려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는다 라고 한다면 은8대이 아, 그만큼 높다 라는 거지 위험한 버려질 사랑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왜 8대 1 하라고 했냐면요 간혹 가다가 또어 기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기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